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. 아, 3일 만에 옥상에 왔더니 와우 얘네들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그 햇빛 요 레이스 커튼은요 아이들 보호막이랍니다. 혹시라도 어, 화상이 물까봐 아유 그 속에서도 물이 너무 고팠나보다요. 자, 걷어 주겠어? 이렇게도. 꽃바구니는 꽃바구니. 예쁘죠? 이 예쁘죠 소리는 진짜 자동 반사야. 아휴 저기 물이 많이 먹고 싶었고 보니까 어. 오 세상에 너 얘도 완전히 쪼그랑 쪼그랑 해졌네 미안해 오늘은 물을 다 주고 갈게 흡족해 줄게 흡족해 어우 물이 너무 말랐네 그리고 얼굴들이 너무 더럽네요 먼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네 흡, 흠, 흠뻑 흠 주고 가야 되겠다 흠뻑 얘 개불이는 왜 이렇게 빌빌대지 진짜 개불 같네 에이. 사랑무, 앙무 이거는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보이세요? 겨울에 얘를 겨울에 데려와 가지고 그 아마 추위에 얘가 약한 엄청 약하던애 같아요 겨울에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엄청 이쁘게 왔는데 그대로 다 녹으면서 추워가지고 다 얘네가 물렀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놔둬봤더니 하나 두개중 하나는 여기 보이시나요? 얘는 갔어요. 갔고 요 하나는 그대로 놔뒀더니 생기를 찾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있네요. 그리고 이거는 바이솔 바이솔 이건. 얘네들은 좀 뜨거울까봐 안을 다 넣어놨어요. 불로초 예. 얘는 가을에 꽃 피면 정말 예쁜 꽃이 피고요. 허,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같이 돼버렸어 어머 세상에 뭐처럼 로망이 로망이 막 이런 색이야 와우 정말 오늘은 물을 흠뻑 주고 가야될 것 같네 아 짜잔 겁나갑니다 얘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햇빛에서 잘 크는 애들이어 가지고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고 그냥 얘네 바위솔들은 음. 노지에서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이세요 아꽃좀 보세요 꽃. 꽃을 근데 이상하게 다 닮았어 꽃들이 꽃이 다 다른 종류인데 꽃이 다, 다 닮아있어요 이렇게 꽃이 예뻐요 그 그러니까 꽃이 예쁜 얘네 어, 보르도 보르도인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어, 로즈마몽드 로즈마몽드인데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. 다 물이 고팠네요. 백봉 이거는 아더 잎사귀가 더안 나오고 이렇게 두 개로 끝나네. 괜히 건드렸나? 아, 아, 독일 샴페인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뿌리 활착이 아직 덜된것 같고 진짜 날이 덥고 가무니까 얘네들이 고생하고 있네 진짜 음 말이 드금 겨울에 꼬집기 했던 애들인데 그래도 다두개 이상씩은 3두 이상씩은 아닌가 3두까지는 아닌가 음맞고요그 동네는 다 라울 라울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울 꽃이 꽃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예뻐요? 예뻐요. 꽃은 다 예뻐. 다육이 꽃들은 비슷하면서 예뻐. 이거 멘도사 꽃이에요. 멘도사. 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릴리패드. 릴리패드가 색감이 지금 이래요. 근데 분명히 여기까지 덮어줬는데 얘가 날라갔네? 어, 이건 반칙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덮어놨거든요. 이쪽까지? 근데 왜 날라갔을까? 응? 요렇게 얘도 레이스로 다 이렇게 막을 쳐줬답니다. 화상 입으면 안되니까 근데 얘가 왜 뒤집어져 있었을까요? 아이 너무 예쁘죠? 너무, 너무 얘도 그 호우다 용님한테산그 롱분인데 거리분인데 너무 예뻐요. 어우 다 물이 말랐어. 속상해. 이게 집에 있는 애들은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꼭 따로 밖에 내놓으면 제때 물을 못 줘가지고 어. 속상할 때가 있어요. 오늘은 다 걷어서 물좀 주고 또 덮어놓고 가야 될것 같아. 화상 입지만 않게. 시원하지? 아유. 얘도 러우를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에다가 크게 키우고 있고요. 까라술 이거는 한 개에 천 원짜리인데 근데도 괜찮은 것 같아. 이제,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것 같아. 이거는 올리브 나무인데, 다육 올리브. 제가 작년에, 음, 추위에 얼어가지고 다떼어내고 놔뒀는데, 왜 여기, 원래 여름은 꽃대 하나에, 이게 하나였어요. 응? 입장, 이제 꽃봉우리가 하나씩이었는데, 그 꽃봉우리 하나를 다떼어내버리고 놨더니, 자구가 얼굴 다섯 개, 뭐 이건 세 개, 이건 네 개. 이 얘네들이 이제 크면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까라솔들, 제가 꼬집게 해가지고, 전부 얼굴 서너 개니까 이제 이게 풍성해지기를 기다려야죠. 잘 기다리겠어요. 이 매직잼, 이 아이도 햇볕에 처음에 타가지고 제가 더위 먹은 애들을 전부 그, 얼굴이 꺼먹게 된 애들, 제가 그냥 과감히 쳐냈더니,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바글 올라오겠네요.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? 이해가 나는 너무 웃겨요. 합식을 해놨는데 성장하는 게 이렇게 달라가지고 너도 쑥 나도 쑥 이렇게 크고 있다니까 한 화분에서 이게 이제 가을에는 아마 이대로 놔둘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가르고또 다른 걸 합식을 해야 될지 이거는 로우 금, 로우 금 예쁘게 변해가고 있죠. 그린 나이트도 예쁘게 지금 돼가고 있고. 이거는 누비도바 누비노바 금이에요. 누비도바가 항상 발음이 안 돼서 문제야 문제. 흑장미 흑장미도 얼굴이 어, 여기고 있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지금 자구를 띄 떼서 다른 분에 옮겨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이래하고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뭐? 뭐 지금 이거 쌍두 샴페인인데 왜 이렇게 못나니같지뿌리가 나고 있긴 있네요. 아유. 천우엽, 천우엽도 아유 마디바 쌍두. 자, 그고 있답니다. 다행히 여기는 새들이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, 여기는 그, 저 입꼬지가,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, 또 이렇게 하면. 아, 답답해. 저거 입꼬인데 네? 몰라, 기억 안 나니까 기억나는 대로 하겠고요. 그, 저기 입꼬한 애들이, 이러, 이런 애들이에요. 얼마나 큰지 몰라요. 원래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, 이게 아마 생장점이 망가진 애들이, 엉뚱한대로 영양이 갖고 이렇게 잎사귀들이 무섭게 커있는 것 같아요. 우기죠. 아 어, 이거 레인보우 이게 다이소인데 정말 예쁘죠. 음? 그리고 이거 예뻐요. 이거, 이거. 이름 거이좀 보자. 보자. 윌리엄. 윌리엄 로렌스. 윌리엄 로렌스. 이거 예쁘죠. 일리엄 로렌스. 이런 거 정말 예뻐요. 손톱 끝이 물들어가는. 그리고 이쪽 아이도. 다 물이 고파, 물이. 물이 고파서 저녁에 물을 충분히 주고. 근데 다행히 여기는 옥상이 바람이 많이 불고 밤이면 그래도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물을 줘도 돼요, 아직은. 그래서 오늘 저녁, 오늘은 며칠 만에 나와서 얘네들 돌보고 이제 물 주고 가려고 옥상으로 왔답니다.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시간 달리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유치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